건프라를 조립할 때 혹시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젝션 키트 자체가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되게 잘 뜯어지게 나오게 음. 되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톱깎이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아무튼 뭐 니퍼를 이용해서 뜯는 니... 어. 게 그렇죠. 보면은 요즘은 음. 되게 손으로 뜯어도 불필요한 것들이 크게 많이 안 붙어 나오게 끔 되어 있어요. 그건프를 사랑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연인이라든지 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서로 이렇게 여보가 조립하세요. 제가 뜯어줄게. 이렇게 불러불러 불러. 할수 있지, 그죠? <웃음> 근데. 예, 내가, 내가 사랑해도 보면... 깊어지는거아니에 우리가 부를 사랑하는 사람는 아니지만. 예. 제가 1번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네. 엉뚱한 부분을 뜯어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엉뚱한 부분을 뜯어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아, 그럼 어... 맞지, 뭐. 네. <웃음> 자, 그럼 아, 한번. 번에... 엉뚱도로 화가 난다고요? 네. 엉뚱한 대로 맞춰요. 되게 세심하시네. <웃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SD는 네.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죠? 네. 이건 진짜 유아들도 만들 수 있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 그래서 옛날에 지능개발 네. 완구라고 돼 있었다니까요? 왜 위에 이렇게? 어어 기억나요 지능 개발 원로써 있었어 어렸을 때 우리 라디오 몇 개씩 만들었잖아요 과학 상자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에디슨 세트 뭐 이런 거왜 공감 못 하는 척 해요? 아, 아, 안, 안 했어요? 나와, 라디오는 안만들어나어요 안안 나이가 몇 년, 몇 년생이세요? 85년생 어? 동갑인데? 아, 아 진짜요? 네아왜 이래? 누나 <웃음> <웃음> 아니요 왜 미지 가져. 사람 아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뭘 들어요 뭘 하지만 우린 되게 어리게 산다는 거? <웃음> 어, 민증가져 야, 민첸, 민증 네. 왜저 어린이. 자, 조리합시다 조립합시다. 예, 유리씨, 조립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번이잖아요. 그죠? 요것들 찾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해보세요. 저도 네. 이거 만들게요. 네. 리퍼 하나씩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와, 이렇게, 이런 걸다 갖고 있으면 약간 전문가 같고 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어. 저도 장기병이 있어서 어. 이런 거할때막다 구매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다안 쓰고 쳐다 많았던 거 아 어, 이거는 뭐 택배 왔을 때 어, 이렇게 뭐 택배도 괜찮겠네. 응. 아 이런 요런요요요 요, 요, 보면 여기 요 요런 거를 이걸로 제거하는 거죠. 네 보시면. 어렇게손을 떨어요. 음. 무서워 무서워. 아 떨린다. 맞다. 아, 잘못하면 독깎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 그게 잘, 떨렸어. 잘안 잘 보인다. 뭐하고 오셨어요? 아, 멀리 바, 멀리. 바, 바느질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잘마무리해주요 다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끝에 다듬는 거. 예, 다듬는 예. 어떤 식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어? 끌어있다 어떤 식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어? 끌어있다 어? 끌어있다어 어? 어? 어? 력시네 천천히 천천히 한번. 예예. 손도 베일 수도 있겠다. 니까좀 그러니까 세심하게 해야겠다. 그죠? 어. 어, 날카로우니까. 아, 이거다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죠. B잖아요. 그럼 네. 여기 B를 찾으시고 아 네, 번호를 쓰다가. 1만이요 네. 이거는 알파벳입니다.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B, B를, 13. <웃음> B를 13이죠. B를 1 3인줄 B래요. B. 네. 응? 이게 이거 맞아? 안 아닌 거 같은데? 아 맞나? 짜리. C. 그렇죠. C. 유리 씨. 네. 단가 아닙니까? SD로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반칙 아니에까 아니, 이게 내게 아니니까! 네. 내 거였어, 막했지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음. 이 이쪽 맞아요, 이렇게? 그렇지. <웃음> 이게 자체가 공간지강님이 이렇게 떨어져 지금 SD 가지고! 아니! 공간지각님이 이렇게 떨어졌어! 하는 거야, 지금! SD 가지고! <웃음> 아니, 허리도 만들아가지고 예. 아, 근데 되게 힘들다. 아니, SD 만들면서왜 이렇게 궁시렁대요? <웃음> 아니, <웃음>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궁시렁대? 아, 아, 왜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짠. 오! 오! 제가 해줬어요. <웃음> 아. 눈 달아줬어. 좋아, 좋아. 어, 전문가님은 건담을 뭐다 보셨어요? 시리즈 전부 다? 저는 최근에 이제 투니버스에서. 투니버스? <웃음> <웃음> 투니버스였나요? <웃음> 유니콘 나오는 거. 예 네, 유니콘 네. 건담. 아, 유리씨도 건담 시리즈 봤어요? 저요? 예. 네. 네. 어떤 거? 민건담이 되게 잘생긴,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옹물만 나오, 많이 나오잖아요. 나, 남, 남자 다섯 명. 잘생긴 애들. 저 예전에 코스프레도 있었는데. <웃음> 아니, 사진 나올 것 같잖아. 아니, 나오면 되지, 뭐. 안 돼요. 아니야. 안 돼요. 없어요. 그 사실 불살랐거든그 사실 불살랐거든 <웃음> 에드님 여러분들한테 정말. 서유리 씨의 50% 마카를 이용해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없어요. 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요없요없요요 없어요. 요리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 네. 네 완성했습니다 어, 괜찮네 기분, 귀엽네요 네. 그죠? 가동성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 <웃음> <웃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 <웃음>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웃음> 나 깜짝 놀랐어 아우 미안해 일단 아우, 미안해. 충격에 강하네요 네 아우 미안해 네. 아우. 소급자들한테 그리고 또좀 예. 귀여운 거 좋아하는 네, 아이들한테 귀여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윤 씨 만드는 동안에 주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만큼이라니 이만큼? 어, 아니, 이만큼이라니 굉장히 요 이만큼, 이만큼 만든 거예요 지금 정말 하게 이렇게 좀 뭔가 깎으면서 조각하듯이 하다 보니까 <웃음> 손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네. <웃음> 예, 진짜 너무 작죠. 네. 초심자용인데 되게 퀄리티가 네. 초심자용인데 되게 퀄리티가 네. 네. 이렇게 머리를 따? 딱히 <웃음> <웃음> <웃음> 게기네 아니 본인이 어, 계속 머리가 따지는데 <웃음> 네,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완성이 되면 어떨까 딱 모셔놓으면 그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또 완성을 한번 시켜보죠 뭐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건프라 네. 네. 창반기 베스트 프라모델 하반기 프라모델이라도 뜨겁게 달고 색가 좋아요 <웃음> <웃음> That's real s <laughs>